큰 열차가 들고 있습니다 예, 음. 음. 음. 아, 너무 짜증나는 게 어, 가게도 깜하고 그리고 천장이 높아져죠 요즘 뭘할 때마다 내가 막 유튜버가 되려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역시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남는 건 영상밖에 없고 사진보다는 뭔가 좀더 뭐야 어, 초점이 안 맞아? 아 어, 일부러 초점 안맞게어 사람 있잖아. 냠냠. 스푼이 진짜 너무 이쁨. 스푼... 아 나도 스푼, 스푼 이번에 새로 샀으니까 가방. 원래 섞어 먹는 거 아니라고는 했는데, 되게 여기 엄청나게 꾸덕하고 되게 쫀득하게 만들어졌고, 음. 이렇게 해서 구여드는게 나으려나? 이렇게 뭐 하는지 알같 코카콜라 이게 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였어가지고 뭐 상태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너무 사이즈가 작고 그런 게 저한테 딱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쓸것 같아서 이거 사갖고편좀 치우자 그리고 그다음엔 이거를 미니소에서 샀거든요 얘를 미니소에서 샀던 거여가지고 미니소에 안 그래도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한동안 옛날이지만 탑라인 많이 떠돌어가지고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안 그래도 엄청나게 비싼 맥의 스킨 빼고는 쓰는 스킨이 없어가지고 이거 사봤고 다음에 음 나중에 아, 저의 고양이 카페를 가서 샀지만 마시지 않은 코코팜 그리고 코카콜라의 컵이 광택나는 커 컵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음 커피 원두 샀어요 커피 원두를 샀는데 아 이번에는 더안 써주셨네 여기 카페 원두가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포장도 너무 이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원 제가 알기론 여기에 원두 어떤 건지를 지시는데 로스팅 날짜가 8월 12일 어제네요. 오늘 13일이니까. 코스타리카 로스 두퀘스 음, 약간 고소한 향이 나는 라서. 좀 사봤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는 과테말라 파여가지고 과테말라 가지 취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맛있겠지? 다음은 따단 로그컵을 샀어요. 오늘 외주 미팅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 외주 미팅 까비 <웃음> 왜 여튼 그 외주 미팅이 있는 날이었는데 외주 미팅을 하러 삼성 중앙역인가? 거기 갔다가 그 출구에 괜찮은 북유럽풍 소품 파는 가게가 있길래 거기 들어가서 사왔어요. 얘는 가격도 적당해서 한 얼마였지? 한 2만원도 안 되는 애였는데 되게 묵직하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스인인가 색깔이 색상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두 개를 샀는데 제 거는 이런 빨간색 레드색에 이제 이런 예쁜 하늘색이 테두리에 그리고 손잡이에 있는 애고 제 친구는 어두운 민트색에 이제 테두리랑 이런 거는 빨간색인 걸로 주황색이었구나 주황색인 걸로 사다줬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박스에 위쪽에 이런 부직포로 된 티코스터도 같이 와요. 이게 넣는 칸이 따로 있는 게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그래서 티코스터 다시 앞에서 하나 그리고 그 가게에서 또 이것저것 샀는데 너무 예뻐서안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스틀러리 세트에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도자기여가지고 깨지기 쉬워서 이렇게 떡볶이를 하나씩 감싸주셨는데 제가 한번 뜯어봐가지고 어떻게 돼있냐면 이거 빼서 보여드리는게 낫겠다 스푼하고 얘는 포크입니다 응, 음, 저기요. 어. 이거 태그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처럼 버릴 수가 없어. 세라믹, another 세라믹. 김하윤 음. 어, 국내 작가 분이신가 보네요, 만드신 분이. 근데 이게 도자기, 도자기는 아니구나. 얘보다는 가벼워요 얘보다는 가볍고 음, 약간 묵직한 음, 플라스틱이랑 도자기 사이의 느낌?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버터나이프 얘는 날카롭지가 않은 버터나이프 그냥 잼이나 버터 이런 애들 퍼서 바르는 용도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한쪽 면에만 이렇게 엠보싱이 나 있긴 한데, 진짜 너무 이뻐요. 소리 약간 소리만 들으면 플라스틱이랑 도자기랑 이런 쇠 사이에 있는 느낌인데, 진짜 너무 이쁩니다. 외출해서 사온 거는 이게 끝이에요. 저는 외출을 잘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집에 있는 편이고 그래서 한번 나가면 이것저것 많이 사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외출은 사실 잘안 버리고 이런 봉투 잘안 버리고 나중에 어딘가에 쓰겠지 싶어서 냅두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거 미니소에서 그냥 주더라고요. 준다기보다는 배포? 무료 배포? 끼워서 그냥 갖고 왔어요. 언제만 쓰겠지. 사실 집에 있으면 저같이 집에만 있는 사람은 도대체 쓸 일이 없죠. 도대체 안 쓰고 그냥 침풍기나 에어컨 키잖아요. 그래도 샀습니다, 쓰지. 아, 이거 하나만 쓰레기통으로 써야겠다. 쓰레기 많아. 아,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딴건데, 얘는 다이소에서 그냥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무늬가 있는 아, 잠게 뭐야? 무늬가 있는 쿠킹오일이에요 너무 귀여워 귀여워서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있냐면 이렇게 되있어요 쿠킹오일이 좀 작기는 한데 귀엽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안 들어가도 고요 들어가줘 제발 뭐 여튼 대신에 뭐 쇠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위험하지도 않고 대충 이렇게 냅두겠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이거는 제 예전 학원에 수강을 하셨던 수강생 분께서 선물로 시간에 만나서 주신건데 제가 메타몽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메타몽 손수건도 주셨고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하면 안보이네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메타몽 사랑해 뱁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쓸게요 아니 못쓸 것 같아요 <웃음> 못써 굿즈는 쓰라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눈쓰기도 합니다만 이건 못쓰겠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미 뜯어서 먹기는 했는데 이거 나중에 이거 그거잖아요 그 해리포터의 여러가지 맛이 있는 젤리빈인데 이거는 학원에서 학생분들이랑 이제 수업 끝나기 전에 하나씩 고르시라고 해서 드렸던 건데 학원 학생분들께 좀 죄송해지네요 맛이 없는 것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계피 맛이라거나 지렁이 맛, 잔디 맛뭐 비누 맛또또 또 뭐지? 구토 맛 귀지 맛또또또 또, 또, 후추 맛 이런 것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저도 물론 맛없는 거 많이 먹었고요 맛있는 건 맛있습니다 외형을 보.. 외형을 보고 판단을 할수 없다는 이걸 실감하고 끝냈습니다 아직 좀 남아있는데 이건 제 친구랑 먹겠습니다 <웃음> 너무 감사해요 이걸 보며 계속 생각하겠습니다